얼마예요 얼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200원 6개? 12개? 12개에 12개, 어. 2,200배소면 은 2,200이면 은 1,400 2,800 음. 여기도 한국 빵집이에요 색깔 예쁘게 조각 케이크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할때 자주 사주고 있어요. 아리마트 여기도 당연히 한국 마트입니다. 어? 제가 잘 해놨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아리마켓 권사님 안녕하세요. 칠레에서 가장 큰 마트예요. 요즘 라면이 없어서 큰일이야 진짜 노육탕 처음보다 음. 쫄면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쫄면 여기는 종류가 더 많아요 저희 집에서 가장 먼 마트긴 한데 이런 잡곡 같은 것들도 많고 청포묵 가루, 청포묵 청소물 좋아하는데 메밀 가루, 그리고 미숫가루 그리고 이런 음식도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 옛날에 다시다 보고 깜짝 놀렸다니까 다시다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를 어. 여기서 처음 알았다. 새고기, 조개, 쇠고기쇠고기 쇠고기. 그때 다른 다시다도 더 있었는데. 저 보여요? 응. 네. 됐어? <웃음> <웃음> 33만 돼서? 어. 이거 그러니까... 산다고 제가 고생, 고생, 개고생을 했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이제 비디오식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야? 뭐? 네.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계속. 제떡 산다고 지금 문을 닫어서 됐어? 응, 여기, 조심, 여기 조심해야 <웃음> 잊어버리겠다, 야. 한국에 가서도 예를 들어 이거 가 어디든 다 찍고 다니는 거야? 네. 나중에 보려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뭐하는지 영상을 안녕 인사해 구독해 구독 구독해 유튜브 올라 탈로대 넘어다 예. 올라 올라 올라. 뭐 하시는 거요 <목> 영상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너 보이지 마. 네. 오늘 는 물이 안 까마가지고. 아 근데 좀하 <웃음> 운동은 좀 하셨어요? 아이스! 와따! 말안 했어요? 이야, 니 화장 이렇게 훨씬 이구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뻐요. <웃음> <나> 또, <웃음> 원래 예쁜데 여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어유 <웃음> <웃음> 아, 보자. <웃음> 또, 음, 또 강탈에 근데, 갈 강탈에 그래. 갈 물건이 있나 봐야지. 야 근데 그촌에 있는 건 뭐야? 응? 이건 뭐야? 카메라. 아이 카메라가 요즘 이렇게 생겼어? 음. <웃음> <웃음> 저 모자 하나만 주세요. <웃음> 너 어떤 거 말해? 키가 안 따. 에세 <웃음> 이거 얼마예요? <웃음> <웃음> <이거> 얼마요? 아니고 <웃음> <웃음> <얼마예요? 웃음> 그냥 사면. 그냥 사면은 천 5천 원이지. 5천페스면 얼마? 한. 한 아, 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은. <웃음> 4천원에서 어, 어. 4천5백원 판다 래드 음. 싸게 어떻게 그렇게 싸게 아 볼마이어 가져가서? 여기 있 볼마이어 볼마이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천0백원 6개? 12개? 12개 12개 어, 2천2백 어. 배소면은 하나당 얼마 2천2백이면은 어. 1 4 0 0 2 8 0 0 거의 한 3천 아윤슬 포토샵 2개 갔나 한개 찍어가지고 볼, 볼, 사진 한개 니네 그게 해줘라뭘 어디에 나테리비에나왔다 뭘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 라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먹어. 제가 사고 싶은 라면이 있었는데, 1800회 쓴 거예요. 뭔지. 뭐 그냥 일반적인 라면들이 다 1,800원대요. 다 가지고 이 오뎅 너무 비싸 가지고. 너무 비싸졌다고. 이제 오뎅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식품 있을 때는 되게 쌌잖아요. 하나에 2 0 0 0 지금 한 박스씩 사 가지고 나눠 먹는데 지금 하나에 6 0 0 0페소예요세배 올랐어요. 무서워서 밥해 먹겠나 몰라. 이제 고기만 꼬먹어야 돼. 감자만 삶아 먹고. <웃음> 갈게요. 안녕 <밥방이. 웃음> Estamos liquidando, mi amor. Aprovecha la liquidación, mi amor. Comenzó el r e d a j e de Mil noventa d e primer y segundo nivel. Sí, mi amor. Primer y segundo nivel. Tenemos poleras, calza, vestido, pantalones, blusa, Mil noventa. 시 왕이면 다 도나니. l e c h e entera? Sí í yeah. c u a n d o vibre va a estar listo tu pedido? Sí, sí. 않는다는 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한국인이면 스페인어가 굉장히 금방 금방 되는데 저는 여기저기저기여기여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다 근처에 만나는 사람 다 한국인?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스페인어가 전혀 늘지 않아요 적극적인? 그렇습니다